지금부터 바이든의 방한과 함께 그들이 꾸며낸 기가 막힌 거짓말의 전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개로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나서 양국 정상이 번갈아 연설하는 모습까지를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두 정상을 맞는 소감을 영어로 피력한 것이 화제입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분명 바이든과 윤석열이었지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더 주인공인 듯 돋보인 것은 어쩌면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조금은 영향을 미친 탓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354일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석방됐다가 다시 두 번째로 투기되면서 추가로 207일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도합 561일이라는 5 6 0하루라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감옥에서 견뎌내야 했던 그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큰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니 반기업 정북주사파 세력인 문재인의 시대가 드디어 종원을 고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연설하는 당당한 모습과 감옥에서 추룩하던 날 초췌하고 말라 보였던 유난이 초라하고 안 되어 보였던 이 회장의 모습 이두 가지가 서로 오버랩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모를 뜨겁고 뭉클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한국에 오는 것은 무척이나 싫고 무척이나 셈이 났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누굴것 같습니까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인간과 그 수화들은 그 사이를 못 참아 새로운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 수상한 음모의 전모는 이미 드러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자들의 진짜 뿌리를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문재인과 그를 보좌한다는 비서관들의 실체와 그 인간들의 리얼한 수준을 팩트체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김치의 시사에다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부터 바이든의 방한과 함께 그들이 꾸며 낸 기가 막힌 거짓말의 전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이 5월 초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방한 시에 문재인을 만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이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방송에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보자고 연락해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번째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한 다음 날인 21일에 문재인을 만날 예정이며 바이든이 양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번째 바이든이 대북특사로 문재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흘러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방한하는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난다는 사실은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른바 문바대기문들은 기가 막히다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최고라고 해가면서 조화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취임한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큰 배려를 한 것이며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깜짝 선물을 안긴 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찜찜한 일이 생긴 것인데 다름 아니라 바이든이 방한 기간에 문재인까지도 만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자유보수 우파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못해 기분이 좀 나빠 지려하는 것은 틀림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왜 하필 퇴임한 문재인을 그렇게 까지 배려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을 주고나서 선물 절반을 다시 빼앗아서 그 나머지 절반을 문재인에게 줘버리는 듯한 서운한 감정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 순간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8일 세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다는 사실 둘째 방한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 세번째 문재인을 대북특사로 보낸다는 것도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 네번째 비무장지대 d m z 도 방문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재인과 바이든의 만남은 애초에 얘기 자체가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가지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 배경과 발언지가 어디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지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궁금증을 파헤쳐가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괴로웠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자들이 이렇게나 세력을 확장하면서 대한민국을 거의 다 망가뜨려 가는 과정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한 아픔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바이든 문재인의 상봉설은 최근 자신의 여적절을 깜짝 자백한 바 있었던 탁현민씨의 기획작품이었다는 것이 거의 유력한 팩트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탁모씨가 자칭 기획전문가인데 소위 바이든 문재인 상봉설을 주제로 해서 이른바 기획이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기획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벤트를 소위 고급져 보이게 있어 보이게 멋있어 보이게 감동스럽게 연출한다는 뜻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돌덩이라 할지라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꾸며서 금덩이로 보이게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획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합쳐는 돌덩이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금덩이라고 믿게 하고 감동하게 하면서 그 순간을 넘기면 그것으로 성공인 것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므로 다음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이 1부 방송은 소설로 말하자면 발단 전개 위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질 2부에서는 절정과 결말 부분이 방송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들의 거짓말과 조작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여러분도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